이 증상이 계속 지속되면 신장에서 나트륨을 배설시키는 기능이 고장이 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여과 기능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빼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신장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 여러분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식습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나라는 장아찌, 젓갈류, 김치, 찌개 같은 이렇게 짠 음식이 발달되어서 이런 식습관이 고혈압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짜게 먹는 것은 결국 소금을 많이 드시게 된다는 건데요 소금 구성 성분을 보면 거의 나트륨과 염소거든요 나트륨이 몸 속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주로 혈관에 잔류하게 되는데 이때 물을 섭취하게 되면 삼투압 현상으로 혈관의 압력이 세지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나트륨이 몸 안에 있는 상태에서 물을 섭취하면 물의 분자가 나트륨을 녹이기 위해서 나트륨을 막 둘러싸서 녹이려고 하는데요 이때 혈관 안에서 부피가 커지니까 혈관의 흐름이 막히게 되는 곳도 있고 또 혈액량이 증가해서 압력이 세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압력은 바로 혈관 벽을 누르는 힘으로 나타나는데 이 압력이 세지면 혈압이 세지고 고혈압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식습관입니다 이렇게 하게 먹는 습관이 나트륨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혈압이 세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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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서 말씀드린 혈관이 체액으로 가득 차서 압력이 센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혈관이 오랜 기간 동안 고혈압 상태로 유지가 되면 혈관이 버티기 위해서 단단해지거든요. 혈관은 원래 이렇게 수축과 팽창이 잘 되어야 혈액 공급이 원활한데요. 이렇게 딱딱해진 혈관은 더 고혈압을 가속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혈관 건강을 위해서 평소보다 좀덜 짜게 먹기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소금 대신에 다른 양념을 한번 드셔보세요 고기에 소금을 찍어 먹고 계란프라이에 소금을 쳐서 드시고 이런 것들 대신에 천연 향신료나 연 겨자 같은 것을 같이 곁들여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국물 음식을 피해주세요 국에 말아먹거나 맵고 짠 찌개 같은 것들은 특히 소금 나트륨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먹는 것보다는 살짝 한두 수저 정도만 드셔 보시고 젓가락으로 건더기 위주로 건져 드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세번째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고혈압 약 중에서 이뇨제 역할을 하는 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혈압 약 중에서 이 약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혈압 조절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선 생각하셔야 되는 점은 반드시 생활습관 중에서도 식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건강한 습관과 식습관 개선은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건강한 습관 만들기에 함께 동참해보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하단 본문 내용에 적어두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